부정 교합을 고치는 양악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어, 우리 뭐암 수술 같은 거요. 암이 만약에 발견됐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하면 죽게 되니까. 사실은 부정 교합은 안 한다고 죽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매우 불편한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교합이 있다고 무조건 양악수술을 받아야 하느냐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거죠 이것도 그냥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이를테면 안면윤곽술처럼 단순히 예뻐지는 수술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수술이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료적 의미가 많이 포함된 수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은 사실 치료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의미가 많은 거고요. 치료적 의미가 없이 그냥 하는 양악 수술은 사실은 이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나 의미가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수술을 이제 결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교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교정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또 수술을 하는 게 좋은. 좋은 어,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꼭 수술이 필요한 교합에 있어서 교정만으로 또 무리하게 하는 것도 조금 좀 치아에도 좀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저 자체를 결정하는 거를 어, 굉장히 정밀 진단을 통해서 꼭 교정을, 어, 교정만으로 될지, 그 다음에 수술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지는 정밀 진단을 통해서 같이 이제 어, 의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